11월 10일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전 4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진행되고요. 어, 엄청나죠, 시간이. 자, 신규 클래스 랜서, 랜서 추가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영상이 이 짧은 거한 개로만 계속 나오네요. 펭귄 때와는 조금 너무 짧은 영상이 나와서 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이중 지금 봐야 할게 11개의 스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추측은 약간 건슬링어예요. 건슬링어. 건슬링어가 10개의 스킬과 그 전환하는 스킬 1개 이렇게 두, 11가지인데 왠지 렌 랜서도 그럴 것 같죠? 5개가 창 스킬 나머지 5개는 나 스킬 그리고 나머지 1개가 이걸 이걸 2개를 변환하는 스킬 뭐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내일 알아보도록 하고요자 이제 새로운 지역이 열리죠. 여기 이미지는 엘튼 풀 장비를 끼고 있는 랜서 같아 보이고요자 신규 맵이 열리면서 맹약의 여정 신박이 열립니다. 해금 조건은 85레비상부터 갈수 있고요. 자, 미톤 초원 필드에 이제 필드 보스 벨리에타가 나오는데 보스의 권장 전투력은 160만이고요. 미톤 초원의 권장 전투력은 120만부터 157만, 178만, 203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는 네임드들은 모두 무작위 위치에 출현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새롭게 열리는 필드 보스는 자, 혼돈의 무지개 결정 그리고 일반에서 영웅 등급의 벨리에타 마서 그다음에 상웅 영웅 장비 그다음에 PVP 전용 스킬 교본 그 다음에 깨어난 상급 영웅 장비 제작 상자, 그다음에 아티팩트 지혜 원천, 그 다음에 황혼의 마속정수 등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신규로 추가된 뭐 재료들은 밑에 또 설명이 있으니까 그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깨어난 상급 영웅 장비 제작 상자에서는 상급 영웅 장비 상자, 그 다음에 지혜 원천 선택 상자 5개, 각성의 기원 선택 상자 10개, 어, 이렇게 3개 중 랜덤이 나오는 건지 이게 다 나오는 건지는 자세한 설명이 안 적혀있네요 근데 이중 선택으로 받는다는 말이 추가로 없는거 봐서는 이 상자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적 추가 업적은 뭐 새로 생긴 맵 나올 때마다 나오는 그 업적들이구요 뭐 이거는 골드나 거점 이동 주문서 이런거 주니까 딱히 큰 의미는 없구요 자 다음 신규마석이 추가되고 이 신규마석은 라즈카 망가의 라즈카 모두 만렙을 찍어야지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마석판 전용인 탐미의 각인석이 추가되고요 자이탐미의 각인석이 추가됨에 따라 바말론 마석판 각인이 열립니다 여기 마석판 각인 개방 조건이 있네요 어, 벨리아타 마석판의 모든 마석조각을 만렙지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신규 마석판에 열림에 따라서 마석판 각인석의 소모량이 줄고 확률도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확률은 자, 바말론은 10% 올랐고 기만은 5% 라즈카 5% 망강 라즈카도 5%씩 올랐고요. 와, 바말론이 엄청 줄어들었네요. 거의 절반 가까이 비슷하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라즈카도 거의 8개, 9개씩 줄어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석각인는 속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마석각인 진행 속도가 기존보다 빠르도록 어, 그렇죠, 이거 정말 필요했죠. 얼마나 빨라질지는 내일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토벌보상에 대한 환상의 강의성 지금량두배 그렇죠, 이게 위에가 계속 열림에 따라서 밑에 역 이제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환상의 각인석은 바멀론, 바멀론에 들어가는 재료고요. 그리고 신규 장비인 전설 등급 아티팩트가 추가됩니다. 깨어난 아티팩트고요. 대상은 수정과 봉인함 이렇게 두 개네요. 재료는 기존 깨어난 재료하고 똑같습니다. 이름만 앞에 아티팩트가 붙은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고요. 수정 봉인함 5강 이상부터 이제 깨어난 만들수 있습니다. 어 악세사리하고 똑같은 구조인 것 같네요. 이 새롭게 나오는 지혜 의 원천과 각인석은 신규 필드보스인 벨리에타 처치할 때 지혜의 원천 획득할 수 있고 미톤 초원에서 사냥할 때 이제 각성의 기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템 엘튼 수정이 나왔습니다 아까 벨리에타 잡을 때 나오는 혼돈의 무지개 결정 신비의 무지개 결정 미지의 무지개 결정으로 엘튼의 수정을 만들 수가 있네요 자, 혼돈의 무지개 결정은 필드보스인 벨리에타 처치 보상이고요 신비의 무지개 결정은 망각의 산 187만 지역의 네임드와 특수 네임드 처치할 때 나오고요 미지의 무지개 결정은 망각의 산 187만 지역의 일반과 정해 처치하면 나온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엘튼 장비 때문에 와 이거는 망각의 산더 치열한 전투지역이 될것 같네요 자 드디어 기다렸던 장비 복구 시스템이 나옵니다 인게임 시스템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달라요 지난번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PC연동 가능한 계정만 이 복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인게임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장비 복구권을 사용하면 은 장비 복구 이렇게 UI가 나오고요 복구 가능한 아이템 리스트가 출력되며 복구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선택할 때 어, 버튼을 통해 강화 수치가 가장 높은 5개의 장비 중에서 한개를 선택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구된 장비들은 모두 기속 장비가 되고요 장비 복구권을 수령한 캐릭터가 파괴한 장비만 복구된다고 합니다 어..이 이 말은 결국은 부캐로 옮겨서 작업하신 분들은 못한단 소리죠 우리가 주말에 복구권 두개 받았는데 그걸 다른 캐릭터로 터트린건는 못받는다 뭐 이런 소리겠네요 어..이거 좀.. 본인이 잘 기억한 사람들만 분배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게 중요하네요 결국은 한 캐릭터 한 캐릭터의 아이템만 복구가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 대체 대체 아이템이란게 적혀있으니까 어 본인 장비 말고도 다른 장비도 복구가 될수 있겠죠? 여기 리스트에는 지금 지팡이만 보이는데 어북해에 다른 장비도 있을 경우 이제 옮기시는 분들은 그 장비를 복구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예전보다는 이제 전체 리스트를 못 본다는 단점이 있지만 인게임에서 이제 PC 연동 안 하신 분들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부분은 자잘 생각하셔서 본인이 뭐 터트렸는지 진짜 잘 생각하셔서. 쿠폰을 받기 바랍니다 신규 지역이 나오면서 새로운 수집템들이 추가되고요 어, 이 수집 아이템은 문양입니다 문양 초목의 문양 열풍의 문양 낙엽의 문양 서리의 문양 이렇게 추가됐고요 또 랜서 관련해서 이렇게 장비 수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풀리게 되네요 마석의 영웅 등급 마석 수집 18종이 추가됩니다 이거는 마력핵 상점이 개편되면서 예상한 수집이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저는 창고에 잘 보관했는데 바로 수집에 박아넣겠습니다 그리고 영웅석 수집도 19종이 추가됩니다 영웅부터 신화등급도 이제 추가할 수 있게 생겼네요 와 이거 벌써부터 전투력이 엄청나게 오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레벨 수집 110에서 120이 추가됐습니다 레벨 아이템 수집 한모 40종이 추가됐고요 자 일부 지역에서는 획득 가능한 아이템이 변경됩니다 어, 대상은 붕괴 사막에 붕괴 모래길 헤렌디아 산에서 부유하는 장원 부유하는 바위산 부유하는 채석장 여행자의 숲 그리고 망각의 산에선 전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 어떤 아이템이 바뀌었느냐 숨겨진 망토 제작서가 차원의 망토 제작서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루나스, 루나트라, 특수 네임드, 리스폰 시간 증가 및 처치 부상이 증가됩니다 어, 대상 지역은 데커스, 비텐, 톨란, 헤렌디아 파멸, 허상, 기만, 오만, 좌절, 붕괴 붕괴 사막 같은 경우는 어 붕괴 이준만 적용된다고 되었네요 망각의 산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이제 리스폰 시간이 증가되고 증가됨에 따라 보상도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영지 쟁탈전 정규 시즌이 시작되고요 자 기존에 점령했던 그러니까 주말에 승리해서 점령하셨던 분들 모두 초기화됩니다 자 정규 시즌의 영지는 자 전체 맵에서 이렇게 네가지 맵으로 줄어들었네요 유카미 사막, 데커스 화산, 비텐, 톨란 이렇게 네가지 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정규 시즌은 어, 홀수 주간부상 짝수 주간부상으로 이렇게 두개가 나눠져 있네요 자 홀수 주간부상일 때 어, 대도시는 10만 레드잼 요새는 5만 레드잼 거점은 2만 레드잼 자, 대도시에서는 엘튼의 주무기 상자 한개를 받고요 엘튼의 보조무기 두개 그 다음에 엘튼 제작재료 상자 100개, 선두의 로스비 외형 50개, 그 요새에서는 엘튼의 방어구 상자 2개, 재료 상자, 엘튼의 재료 상자 30개, 그 다음에 플러스 8강짜리 깨어난 무기 방어구 상자를 받게 되네요. 오, 한 번에 8강짜리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상자가 2개니까 길드원 중에서 2명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한명한테 몰빵하거나, 이게 알아두셔야 할게이 알아두셔야 할게이 길드의 하나기 때문에 길드원 중한명한테 또는 두 명한테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자, 깨어난 장비 재료 상자 요새는 360개. 자, 거점 같은 경우는 엘튼의 제작 재료 상자가 10개. 네, 8강짜리 깨어난 무기 방어구 2개. 그 다음에 깨어난 장비 재료 상자가 180개. 플러스 9강짜리 상급 영웅 무기 방어구 상자 2개를 받게 되네요. 다음은 짝수 주간 보상입니다. 오, 대도시는 영혼속슬로 확장권을 무려 5개나 받습니다. 요새에서는 1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영지, 쟁탈전, 엘튼 제작제로. 아, 여기서는 대도시 100개, 요새는 30개, 거점은 10개. 그다 8강짜리 무기방어구, 요새가 2개, 거점이 2개 받고요선두에 로스비 외형 50개. 어, 이거는 짝수, 홀수. 둘다 똑같이 50개씩 주네요. 그 다음에, 짝수에서는 이제, 깨어난 장비 제로 상자. 360개. 이건 똑같이 받습니다. 짝수나, 홀수나. 요두 개는 똑같이 받네요. 요새 거점. 어 진짜 대도시가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선두의 로스비 배형은 요렇게 생긴 탈 것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외형 탈 것이기 때문에 능력치가 따로 없고요 나중에 수집에 아마 얘가 필요한 수집 칸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패배 보상 아 패배 보상이 이렇게 새롭게 생겼군요 자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 요런 재료 상자 는안주고요 영웅 장신구 상자 1개 영웅 무기 방어 상자 1개 영지 쟁탈전 대도시 참가 보상 1개 어 요건 뭘까요 대도시 참가 보상 자, 여기 있습니다. 대도시 참가 보상은 영웅석 슬롯 확장권, 전설 엘튼 재료 선택 상자, 영웅 엘튼 재료 선택 상자, 그 다음에 축복받은 영웅의 고서두개중한 개를 랜덤으로 획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한 명당 주는 건지, 아니면 길드당 한 개인지 모르겠네요. 아, 패배 시 영지쟁터전에 입장한 기록이 있는 길드원에게, 아, 이 참여한 모든 길드원한테 주는 개수인 것 같습니다. 요새 거점은 이렇게 지혜의 원천, 각성의 기원, 어, 축복받은 영웅의 고서를 이렇게 받게 되네요. 영웅 장신구와, 뭐, 요거는 이제, 브렐란급은 필요 없죠, 이제? 요걸로 이제 수집하라고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도시는 참가 보상만 해도, 이중에서 랜덤으로 얻으니까, 혹시나 슬롯건 확장 걸리면은, 이거 대박이죠? 자, 그리고 개선된 영지 쟁탈전 내용입니다. 자, 기존에는 점정진 내에서 인원이 가장 많은 팀과, 동일한 인원수의 팀의 경우에서 경합 상태가 발생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그 거점 안에, 자 인원이 많은 길드와 동일하게 동일한 숫자의 길드와 다른 길드가 있어야지 그 점수 변동이 어, 없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경 후에는 뭐두명 차이까지 경험 상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와 이게 참 어렵죠. 같은 인원수가 같은 거점 위에 올라가 있어야 그 점수 획득이 변하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거. 이점 이건 참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점령도 획득 방식이 또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보유한 점령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점령도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자이 경우는 총 4개의 길드가 붙죠 그 중에서 점령도가 제일 낮은 길드가 더 많은 점령도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조건은 역시나 인원이 가장 많은 팀일 경우에죠 방어팀 A팀 B팀 C팀이 있는데 방어팀은 무조건 100%에서 시작하고 나머지 ABC 공격팀에서 가장 적게 점령도 있는 길드가 인원수가 가장 많이 중앙 전념지에 있다면은 그 길드가 뭐 가장 많이 뭐 오른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말보다는 직접 보여주는 게더이야기 어 편할 것 같네요. 오늘 혹시나 참여하게 되면은 영상에 기록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공격 팀의 콜드 게임 조건 강화, 전념지의 점령도가 100% 달성할 때 점령 확정까지 이루어지는 카운트 다운이 1분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5초였죠. 그 다음에 영지의 수호자 스탯 올라가고요. 대도시 요새 거점순에 따라서 스탯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도시가 제일 많이 오르겠죠? 자, 영지 쟁타전과 차원 난투전의 순간이동 기능이 개선됩니다. 순간이동 버튼을 통해 이동하면은, 뭐, 요렇게 뜬다고 하는데, 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어, 요거, 이거는 직접 봐야겠는데요? 글 글과 이미지로는 저도 좀 감이 안 옵니다. 자, 새로운 컨텐츠 스킬 연마가 새로 생겼습니다. 자, 결국은 만렙 스킬. 자, 일반, 고급, 희귀 영웅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 중에서, 액티브 스킬 한 개만 만렙 찍으면 은이 연마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이 연마가 뭐 하는 거냐면은 안 쓰는 스킬들, 안 쓰는 스킬들을 한 스킬에 넣어서 이렇게 이 스킬에 또 추가적인 레벨을 올리는 겁니다. 이때 공격력과 공격률이겠죠? 뭐 퍼센트도 같이 올라가네요. 아마 스킬마다 능력치 다를 거라고 예상됩니다. 스킬트리 짜다 보면은 안 쓰는 스킬들을 드디어 어디에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설 스킬 자 얻는 방법은 황혼의 땅에서 땅거미 설원, 땅거미 장벽과 땅거미 능선에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황운의 땅에서는 스킬 교본만 획득 가능하며 추가 효과 스킬 교본은 획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설 스킬은 획득이 가능하나 이 추가 효과 스킬은 아직 획득할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영상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유출된 영상으로 기존과 달라진 건 없고요.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랜서 랜서만 보자. 랜서는 엄벌의 낙래와 영상에 나온 이 장면이 하 이게 전설 스킬이었구나 아쉽네요 이 스킬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았는데 전설 스킬이었네요 다음 특화가 추가됩니다 이 특화는 메뉴에 특화버튼 누를때 나오는 그 특화구요 대상은 전클래스입니다 자 요런 능력치가 새롭게 나온다고 합니다 일일이 읽는 것보다는 업데이트 후에 자 각자 캐릭터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밑에는 이제 각 캐릭터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각 캐릭터별로 새로 추가되는 것 같네요 자 모두가 똑같은 능력치가 아닙니다 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PVP 방어력이 증가되고 매디션은 치명타 저항 건슬링어는 회피 나이트는 막기 피해 감소 워워드 같은 경우는 PVP 치명타 피해 감소 엑슬러는 PVP 방어력 아처는 생명력 어, 아처만 왜이래 다음 어세시는 회피 마이스로는 치명타 저항 랜서도 회피가 증가하네요 자, 공통입니다. 공통, 한계 돌파 특화, 많은 피해를 받을 시 10초간 철벽이 증가한다는 이런 특화가 생겼네요. 그리고 또 근거리 클래스, 원거리 클래스에 따른 특화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근거리는 이제 상태이상 내성이 뭐 이렇게 증가하고요. 원거리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35% 이하 낮아지면 은 자신에게 부여된 상태이상을 제거하고 임의의 약화 효과를 3종 제거합니다. 발동시간은 90초, 75초, 60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35포 이하쯤이면은 아임의의 약화효과 제거 이때 배를 할그 아이템 사용 금지 그 스킬을 해제가 되면은 도망갈 수 있으니까 어, 살수 있긴 있겠네요 랜덤 약화효과 제거니까 뭐 좋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태이상 상태이상을 확실하게 제거하니까 이건 좋은것 같네요 다음은 악마토벌의 난이도가 추가됩니다 총 18단계까지 추가되고요 186만 지역까지 업그레이드 되게 되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190만 지역 네, 예, 1 9 0번적이 끝입니다. 자, 다음은 새로운 또 컨텐츠죠. 동료 외형으로 변신됩니다. 아, 그 전주에 이벤트로 뭐 변신하는 걸 계속 뿌리는 거 봐서는 예상은 했었는데 드디어 정식 컨텐츠로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자, 이 동료 변신은 골드를 소모하여 보유 중인 전설에서 신화 등급입니다. 전설에서 신화 등급의 동료로 변신하여 감정 표현 사용 및 전투를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네요. 단, 전설 동료 아디테의 경우는 감정 표현반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있죠 아디테 어왜 아디테만 안되는거지 변신 방법은 동료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그냥 변신 버튼 누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하 변신하면은 이렇게 인게임에 내 캐릭터가 동료의 모습으로 변신돼서 나오네요 아 여기 나오네 감정표현 이렇게 있고 이 공격 가능한 버튼 이거 스킬은 안나온것 같네요 이제 평타 버튼만 있는 것 같은데 자 동료를 변신하면은 능력치 그대로 그냥 가구요 기존 능력치 맨퀘스트하거나 악마토벌, 차원 난투전월드보스 레이드, 영지쟁타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데빌체이서 변신중이나 상태이상 중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이게 핵심이죠 이 동료 변신은 이후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과연 이 다양한 기능 뭘까요? 제발 능력치가 추가된 그런 변신 기능은 아니었으면 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내 기존 스킬 쓰고 뭐 말그대로 외형의 대형품으로 있어야 괜찮은데 능력치가 추가되는 순간 이 완전 리니지로 바뀌는거죠 어, 굉장히 이거 불안한 불안한 한줄이에요 불안한 한줄 다음 길드 소집 자 헬금 조건은 길드 레벨 10 이상부터 가능하고 이게 뭐하는거냐면은 그냥 길드장 부대장이 이 버튼 누를때 이렇게 각각 길드원들한테 요런 알림창이 뜹니다 이동을 누르면은 이제 길드장 부대장한테 바로 순간이동하는거죠 아무래도 커멘트 모드 시스템을 지못내놓으니까 요런 식으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발동하면은 재사용시간 20분이라는 쿨타임이 생기고요. 어, 차원난투전, 영지쟁탈전 월드버스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그 외에는 미발견지역 입장인원이 초과한지역 입장 가능시간이 아닌지역그 다음에 상태 이상에 걸린 상태, 그 다음에 성물을 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죽은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이동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편의 기능에서 이제 탭 대상 리스트가 옆으로 이렇게 한 단계 더 추가됐고요. 이 옵션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나온다고 합니다. 탭 대상 선택 설정이 주변 대상 목록 설정과 연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설정은 어, 말보다는 내일 직접 해봐야 할것 같네요. 그다음에 장비 각성 개선. 자, 맥스멈 찍으면은 이렇게 텍스트 색상이 바뀌고요. 팝업 안내가 출력된다고 합니다. 자, 메뉴에 있는 특수 네임드 현황판, 여기에 이제 헤렌디아 네임드가 추가된다고 하고요. 이제 수련의 섬에서 참여 길도가 많을수록 주사위 보상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석은 일갈승급에서 전설까지 가능하도록 추가되고요. 다음은 영원석에서 슬롯 관리 탭이 추가됩니다. 자, 봉인과 확장이 가능한 관리 기능이라고 하는데, 자, 이 영원석 슬롯 확장권이 추출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대신 이 슬롯을 봉인할 때에요. 이렇게 장거었을 때 영혼석 슬롯 확장권이 추출된다는 소리입니다 일회성 아이템이 아니게 된 거죠. 특성석 추출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장기게 되면은 어, 장착 중의 영혼석과 영혼석 슬롯 확장 주문서는 가방으로 온다고 합니다. 과연 해제할 때뭐 어떤 특별한 재화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이미지상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확장 슬롯권 렌서로 변경할 때 이미 슬롯 로 확장 열린 장비는 렌서로렌서 랜서 무기 바꾸면 초기화된다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슬로권 확장권을 뺀 다음에 렌서 장비로 바꾼 후 다시 슬로권 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웅 특성 각인 장비, 영호석 슬롯 확장 장비 기능을 사용 제한한다고 하는데, 자, 이게 뭔 말이냐 보면은 파괴가 가능한 강화단계에서 강해지도 강화 불까? 뭐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기등은 특성 추출, 영호석 슬롯 봉인 후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바뀐 거죠 특성석이 바뀐 거랑 영웅석 슬롯 확장권이 바뀐 템들은 이제 해제를 해야지 이렇게 할수 있다고 되는 거 같네요 말 그대로 특성성이 박혀있고 영웅석 확장이 되어 있다면은 판매가 안되고 버리기도 안되고 제작재료도 로 안되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물약상자 뭐 중건물량 레벨 하향 됐고요 나머지는 각각 버그 수정인데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어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이벤트 매주 주말에 나오는 실루나스 파스콘 보상 200만 골드에서 100만 골드로 상향됐다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벤트들은 아직 내용이 안 나와서 요거는 점검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내용이 많았는데딱 어,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주년 업데이트 되 내용이고요. 내일 생방송을 통해서 변경된 내용을 직접 확인과 랜서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